확인해봐야되 네. 안녕하세요. 사나부요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호시면안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사나부. 오이띠띠 같은 아 오늘 우리 캐릭만들겠습니다저는 고양이가 없 <웃음> 이거 뭐 누르면 들어갑니까? 조 눌러도 되고 두번 짝꿍 누르면 들어가면 나와 이거 안 들어가는데? 네. 네.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온도가 190도까지 올라가요 아... 진동이 못 잤네 아 오케이 알고있습니다 아 이거 드림키쳐가 어렵구나 복잡한 걸 뽑아서 <웃음> <웃음> 초보자인데 이거 괜히 했다. <웃음>